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저, 저, 이제 또, 날씨도 좀 쌀쌀하고, 가을이 됐으니까, 가잠, 무 넣고 가잠이 저를 좀 해먹으려고요. 두 마리. 아, 이거를 등을, 비닐을 다 벗겨야 돼, 칼로. 지느러미를 다잘라졌네무한 토막을, 갈라서, 무가 좀 많다. 팥을좀 내줘야지 이 양념이 이리 배거든 세트 막 정도 내가지고 홍고추 2개 네, 청양고추 두개좀 매콤하게 양파 조금 대파 한개 김간장 이거는 음, 굴 소스. 이건 미림, 맛술, 올리고당, 마늘, 생강, 후추. 쌀뜨물을 조금 섞어서. <웃음> 맵지? 어? 매워? 이거 때문에 그런가? 그럼. 응. 무가 조금 많긴 한데, 그래 그냥 무 조림도 맛있으니까. 응, 안 되지. 너무 이제 뚜껑이 없나? 응? 이거 뚜껑이 없었나? 뚜껑 있어, 있는데, 약간, 약간 이렇게 적은 걸덮으려고 이 뚜껑을 냄비보다 이 뚜껑 보다 이 뚜껑이 있는, 여기 있는데 이, 이 적은 거 덮은 이유는 국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충분히 여기에 고기에도 배라고 이렇게 적은 거 덮는 거 일부러 끓이다가 이제 끓으면 은 중불로 좀 졸이면 돼요 지금 이게 끓고 있는데요 이 뚜껑을 조그만 거 덮어 놓으니까 국물이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 충분히 이 위에까지 국물이 보글보글 이게 잠겨 이게 잠겨질 수가 있어 이 뚜껑을 덮으면 이게 국물이 이렇게 위에까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적은 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참 졸이면 무가 물러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됩니다 이제 무가 어느 정도 졸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놔두면은 무가 더 물러지거든 바로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 한참 이렇게 불 끄고 놔두면은 무가 더 간이 쏙해 이게 네, 한 20분 졸였고요 그 가자미 무조림 이게 가을 이제 무는 달고 맛있으니까 이렇게 졸여놓으면은요 어, 밥반찬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안생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아침, 아침 상이에요. 가자미 절임하고 밥 먹으려고 국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거는, 어 양념 게장. 이거는 가자미 절임. 이거는 먼저 담은 그, 부타리 이 김치. 응. 이건 배추, 추석 때그 배추김치 담은 거. 이렇게 해서 밥 먹는 거예요, 그냥. <웃음> 단촐하죠 <웃음> 충분히 익어서 물렀어요. 음, 무가. 이게, 가자미보다도 이 무조림 나는 더 맛있더라고. 이렇게 떠서, 무한 조각 올리고, 가자미도 좀 올리고, 음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. 준비를 하면, 무김치. 살이 많네 절단계 거든요 절단계 배추김치